월달 성소 분과장님들 분과위원분들 예비신학생 부모님들 예, 모임 여섯 번째 벌써 여섯 번째예요 예, 하다 보니까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함께 예, 바쁘신데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응. 좋으신 주님, 저희들 또 하루를 잘 지내고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또 코로나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또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칠 수 있는 이 여름, 이 계절 저희에게 또 시원한 바람과 또 힘을 낼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주시고 또 저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저는 조금 잘못 지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 지난 지난주죠 지난주에 계획상으로는 이제 휴가를 좀 가야 되겠다 상반기에 이렇게 이제 한번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주주님 관련돼서 뭐 이것저것 갑작스러운 회의들도 막 생기고 또 이런 분위기에서 또또 또 휴가 간다는 게 살짝 직장인으로서 눈치가 보이더라고 본당 같았으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웃음> 주교님들, 뭐, 신부님들 있는데, 분위기 파악 못 한다는 소리 들까봐, 자제하고, 아마 8월달에, 8월에, 그 또, 그 뭐야, 솔메에서 하는 김대원 신문 200주년, 희년, 이제 큰 행사 있잖아요. 14일부터 해서 22일까지, 이제 그때 그 행사가 끝나야 조금 이렇게 마음 편히 조금 휴가를 갈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 딱좀 약간 체력적으로, 한반년 정도 이제 사니까 이제 조금 지쳤는데, 좀 길게 한 번, 그래도 한 4박 5일 정도 이렇게 쫙 쉬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그걸 못 쉬니까 많이 이렇게 조금 피로가 틈틈이 쉬지만, 이렇게 피로가 자꾸 이제 쌓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이렇게 깔아져 있다가 다시 회복을 잘 해야겠다. 그래서 뭐 회복이라는 게잘 뭐 쉬는 것, 음, 뭐 일찍 자고 그 다음에 또뭐 다른 데서부터 회복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쉬는 거, 무체적으로 쉬는 거 쉬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영적으로도 이렇게 아침에 뭐늘 조금 일찍 가서 음, 침묵 속에 조배하고 미사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도 퇴근하면 이제 조배 가서 이제 성당 가서 좀 이렇게 삼십 분이라도또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묵상도 강론을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우리 수님하고, 이제, 직원분하고 아침에 매일은 아니지만, 복음 갖고 이제 자유롭게 나누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말씀하고도 조금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묵상을 또 다시 좀 하고 기록해놓고, 예, 뭐, 누구한테 강론할 거 아니지만, 그냥 자유롭게 복음 읽고, 또, 네 예, 다시 기록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다시 잘 자리를 잡아야 예, 이렇게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하고 예, 저희가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요약하고 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예, 큰 화면으로 잘 보이시나요? 그죠? 전체 화면으로 나왔나? 됐죠? 아 됐다. 어, 거꾸로 안 가. 어, 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부터 이제 신앙생활, 신앙 신앙생활에 신앙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는 이제 신앙 신앙생활 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당분간 이제 계속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나에게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왜 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 자체를 우리가 너무 이런 물음 없이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냥 어떤 반복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진 것이 아닌가 그 의미 더 깊은 그 내적인 그런 의미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찾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렇게 판단할수록 신앙생활은 계속 뭔가 무르익어가고 이렇게 성장하고 꽃피는 뭔가 변화가 있는 흐름이 있고 이제 길이 이렇게 가, 길을 가는 계속해서 뭔가 깊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물음들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내가 치열하게 이렇게 좀 계속 붙들고 살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런 이제 물음이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뭔가 했던 행위를 행위를 그냥 반복하는 그냥 어떤 형식 이렇게 반복하듯이 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드렸고 또 누군가에게 이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열심한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느님께든 사람에게든 뭔가 나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아니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이죠 그분이 주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뭐얼마큼 했느냐 라는 것이 주가 아니고 그분에 대한 나의 응답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찾고 그 뜻에 맞는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냥 뭔가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크게 대단한 일을 예, 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이제 아니라는 얘기, 예, 하느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좀 나눠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그, 복음 말씀을, 예, 예, 지난주 주일 복음이죠. 예, 주일 복음 먼저 조금 시작이 앞서서 이 말씀 읽고 잠깐 묵상 나눠드리고 이제 오늘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때,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이 예, 지난주 저희가 들었던 이제 주일 음입니다 이번 주. 지난 주일이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저는 그냥 뭐라고 할까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예수님을 음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전 사제로 살아가니까 그냥 사제인 나 자신, 또 사제들을 좀 이렇게 떠올리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할까 요즘에 이제 본당에 있을 때는 저하고 주로 이제 신자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회의를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아 신자분들 회의하면서 뭐 듣고 만나고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 살고 있는가를 조금 짐작 이제 할수 있는 거죠. 대화 안에 사실은 어떤 말을 하는지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엿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주로 회의가 거의 신부님들 하고 회의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를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서는 더 많이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런데 그 최근에부터 이제 그런 게더 이렇게 조금 잘잘 잘 민감하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전도한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냥 신부님들 회의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사제들 안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는지를 조금 이제 뭐건너는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제 나름으로 내 네, 나름의 생각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뭔가 좀 아쉬움과 그런 것들이 뭐저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이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아쉬움이냐면 이제 뭔가 그런 어떤 회의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제들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들 안에 기본적인 바탕이 굉장히 그, 그 뭐라 그럴까 겸손하지 않다 예. 우리는 사제들은 아마 사제들한테 겸손하게 사냐고 하면 거의 겸손하게 산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착각 하는것 같아 요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 요 왜냐면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너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저도 그런 것 같고 되게 그 뭔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뭐죠 해탈 막 득도한 것 같은 에막 그런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할 때도 이제 사제들끼리 회의할 때도 사람들 이야기할 때도 너무 쉽게 이제 어 이제 우리가 음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다 알고 있고 그이렇게 하면 그들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뭔가 너무 그 사람들의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엔 현실과는 아주 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모든 게다 해결될 지 않나라는 어떤 너무 현실과 먼 그런 생각 안에서 살면서 이제 이야기들도 이제 이렇게 거의 그런 이야기, 그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흘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거 좀좀 좀 우리가 너무 너무 좀 멀다, 진짜 세상의 현실과 너무 거리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쉽게 이렇게 예. 근데 그리고 그 근래 들어서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진짜 이 한국 교회에서 저는 이제 그래도 다행히 한국 교회를 조금 벗어나 봤어요 이두이년반 동안 그래도 좀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살아봤기 때문에 아 한국 교회의 사제들이 얼마나 얼마나 차고 넘치는 존경과 사랑과 뭐 경제적인 뭐 경제적인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세계 최고 같아요 이거 뭐 미, 유럽 뭐 미국 이런데보다도 훨씬 더 대우가 더 이렇게 아주 보장과 뭐 대우가 엄청난데도 이제 저희는 그걸 무감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삶에 삶에 그냥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 뭐라고 할까 그 감각이 무뎌진 거죠 그 그것이 너무 당연시 돼버렸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잘해주는 그런 뭐 내가 뭐 일하지 않아도 뭐 가만히 이제 시원한 데서 이렇게 사자 안에 있을 때는 뭐이 더운 여름에 뭐땀 흘리지 않고 뭐 여름도 날수 있고 뭐 시원하게 해놓고. 뭐 편하게 미사하고 나서 뭐다 자유로운 시간들 그런 그런 어떤 현실들에 너무 어 이렇게 안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런 조건이 이렇게 좋은 데서 더 어쩌면 더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더 치열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전해 줄수 있을까 신앙을 증거할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그렇게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들 그래서 아참예좀 정말 예수님이 오늘 잠깐 읽은 복음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셨을 때 진짜 뭐 아무것도 이제 진지 말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도록 한그 상태 그 상태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저희 현실은 너무나 의지하고 너무나 기댈 곳이 많은 그런 현실 그래서 이것이 사제들. 너무 이렇게 이렇게 사제들 삶이 너무 안정되고 평화롭고 너무 이제 그런 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독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나도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좀 깨어서 좀더 사제답게 진짜 사제답게 살수 있을까 이런 반성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지 마십시오, 사제들에게. <웃음> 예, 오늘은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제 뭐 제목은 이제 목적과 이렇게 목표라고 이렇게 조금 붙여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눌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냥 반복 그냥 어떤 행위의 반복이나 뭔가 이렇게 뭐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형식적인 그냥 나의 삶의 어떤 정말로 변화와 새로움의 어떤 성장과 에 그런 것에 이제 에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않는 아, 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어, 그냥 하는 신앙생활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뚜렷한 에 목적과 목표가 우리에게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그죠?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조금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네, 조금 이런 네, 뭔가 좀 밑그림, 적어도 조금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이제 익숙해지는 대로 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좀 목적과 이제 목표가 우리 안에서 조금 잘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목적과 이제 목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볼 때마다 목적과 목표가 매번 좀 이렇게 헷갈려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목적은, 목적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크고 넓고 더 근원적인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적은... 이제 내가 실현하려는 어떤 일, 이루어 내려고 하는 그 일, 네, 그 일, 그 상태, 일일 수도 있겠는데 상태가 더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상태, 네, 상태. 니까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추상적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의 뭐 목적 이렇게 뭐 보니까 이런 것일 수 있는 거죠. 뭐 예. 기업은 예를 들면, 이제, 에, 기업, 기업, 그죠? 기업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기업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예, 기억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될수 있는 거죠. 예, 어떤 기업으로, 예, 우리가 우리 기업이 예, 어떤 기업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은가. 그런데 목표는 뭐예요? 이제 그것을 그렇게 기억되기 위해서 어떤 뭐 매출도 이렇게 돼야 되고 어떤 목적은 목표는 이제 이제 아주 실제적인 거 목적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상태의 단계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 예. 그래서 아 이만큼 도달했다 오늘 목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해 가는데 예 이만큼 오늘은 이렇게 예. 우리 기업의 사람들에게. 뭐 아주 좋은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그런 기업으로 남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케팅을 이렇게 오늘 5번 달에는 뭐 이렇게 하겠다 뭐 광고를 뭐 여기 신문사 뭐 티비 뭐 인터넷 뭐 이렇게 해보겠다라든지 등등 뭐뭐 뭐 아니면 제품의 질을 아주 음 질을 좋게 예그 가격에 많이 이렇게 이윤보다도 이렇게 질을 뭐 향상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측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객관적일 수 있고 목적은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더 크고 넓고 목표는 이제 그것을 향해 가는 어떤 단계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절 수정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목표는 그죠아 목적을 향해 가는데 아 이게 잘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이제 컨트롤링도 여기서 해야 되죠. 그 조절.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를 수정하기도 하고, 네. 목적 자체가 또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예를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면, 이제 뭐 부부의 목적과 목표 이렇게 예를 그냥 그냥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목적 우리가 부부가 된 이유는 부자로 잘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 목적이면 이제 목표는 뭐예요? 이제 아끼고 저축하고 열심히 안 쓰고 이렇게 해서 뭐 잘. 하는 건데 사실은 이, 그러니까 이, 이런 목적은 조금 사실은 이렇게 목적은 좀 추상적이고 더 크고 더좀 미래지향적인 것이기도 하고 좀좀 공공의 세상에 뭔가 더큰 기여를 하는 것들이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조금 사실은 목적 자체가 너무 작죠. 네. 이런 목적, 하튼 목적이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우리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아마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봐도 재밌을것 같아요. 좀 그죠 그냥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뭐 그것보다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부부의 또 이제 예를 들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다 그럼 꾸준히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이제 마음의 건강도 챙기고 뭐 종교를 가질 수도 있겠고 목교 중에 우리는 종교를 하나 가지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해서 서로 영적으로도 뭐 건강히 우리는 매일 같이 뭐~ 산책도 뭐 하고 운동도 하고 뭐 등등 그리고 서로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잘 이야기해서 위좀 뭔가 대화의 시간 마련하겠다는 게 어떤 이제 목표들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뭐 조금 더 거창하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부부는 뭐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고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내어주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베푸는 삶, 나누는 삶 그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할 것인지 목표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웃음> 예, 신앙인의 목적과 목표 이거 왼쪽 거는 좀 이렇게 재미나게 좀 해본 건데 아까 제가 옛날에 있던 성당에서 아마 첫 번째 본당이었던 것 같은데 재미있는 분들이 농담 삼아 형제님들 이렇게 젊은 아, 아, 아빠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형제님들 중에서 농담으로 늘 나는 어, 그 사목회장 되는 게적이라고 <웃음> 그러니까 아마 농담처럼 이제 하셨던 거죠 아무튼 뭐 그것이 목적이라면 목표는 이제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뭐 단계를 밟아서 <웃음> 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신앙인의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목적이긴 하죠 그래서 목적 자체도 우리가 아주 잘 설정해야 예, 그렇죠? 그, 그, 그에 죠그그 합당한 또 목표들이 생기고 예, 이게 그냥 나의 어떤 개인적인 성취 차원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신학생들의 목적과 목표라고 했을 때도 저희도 이제 아무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신부가 되는 게그 목적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신부가 되면 다 이뤘어요 이제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네, 네, 이런 일이 네, 그래서 신부가 된 진짜 저는 사실은 이게 신부님들이 신학생 때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긴데 그렇게 되면 진짜 어쩌면 이제 더 하느님과의 관계도 뭐더 깊어지지 않고 그냥 사제가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사제가 될수 있을까 신학생 때뭐 신부님들 눈치 보고 뭐뭐 이렇게 사사사사 해서 뭐 그렇게 이제 사지 말라는 그런 이제 약간 그런 의도, 의도도 의도가 담겨 있던 말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사제가 되는 게 이제 목적이 돼 버리는 순간 사제가 되면. 이제 다 이뤘어요. 이제 사제로서 이제 뭔가 이 사제가 되는 것보다 더큰뭐 여기 뒤에 나온 것처럼 뭔가 하느님과 일치라든지 뭐 세상에서 하느님의 구원의 일을 뭐 하는 그런 그런 어떤 목적 더큰 목적이 사라진 순간 그냥 사제가 돼서 오 이제 뭐 사제로서 어떤 기능인으로서 미사하고 뭐 신자들 만나고 막뭐 좋은 거 먹고 뭐 등등 이렇게 누리는 삶으로 이제 딱 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크고 넓은 것이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느님과의 일치 뭐 예를 들면 세상에서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널리 전하는 그런보다 좀 큰, 크고 넓고 추상적이지만 추상적인 어떤 더큰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삶, 삶을 때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목적과 목표가 우리에게 되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성소국도 예그 그 이제 장매년에 여기 들어서던 분들 알겠지만 그 이제 예비 신학생 모임을 조금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또 메타인지의 방식을 이제 빌려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같이 준비하는 그 선생님이 이제 예신 모임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기 저희가 이제 한번 작성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봉사자들 이제 모으고 있는데 봉사자들의 목적과 목표도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 왜냐면 이게, 이게 마치 철학 우리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야 되는 어떤 그 나를 이렇게 끌, 끌어가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계속 그 길을 향하게 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소국의 목적과 목표가 아직 저희가 그거에 대해 고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웃음> 이제 성적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목표들 그 목적에 따른 목표들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런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목적은 실현하려는 일의 어떤 상태 나아가려는 방향 조금 추상적인 넓고 아주 그죠죠 네, 그런 것이라고 할수 있겠고 바뀌었네요. 그래서 목적은 에, 그 이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 이제 동기와 같다고 하면 목표는 이제 단계죠 단계 목표는 단계이고 목적은 그 단계를 통해서 예, 나아가기 위한 어떤 동기 동기도 될수 있고 최종 끝에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목표는 이제 단계. 그래서 목적 목표는 이제 그 측량 측정이 이제 뭐 이렇게 정 이제 정돈하고 되돌아보고 수정하고 뭐 이렇게 가능한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될수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생활의 이제 목적과 목표가 조금 우리에게 좀 이렇게 많이 이런 것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지금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아 너무 복잡하다 그냥 하느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지키는 거뭐 계명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주어지는 일 역할 잘하고 열심히 하고 예, 시키는 일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희생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예. 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서 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각이 조금은 이좀 위험하다 좀 위험하다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조금 걸림돌이지 않는가 우리 신앙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진짜 큰 걸림돌 처럼 있는게 아닌가 이게 굉장히 만연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이게 이제 그냥 열심히 한다는 분들 안에 보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조금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왜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왜 생각하는가 하면, 예, 이, 이 이렇게 하는 것 안에 그 어떤 목적이 없어요. <웃음> 모르겠어요. 이 목적 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단편적인 것 같은 거죠. 예, 단기적인 목표들 그냥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시키는 일 하고. 예, 단기적인 어떤 일시적인 일회성적인 어떤 그런 막 목표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왜 예,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왜 예, 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예, 예, 이렇게 잘 지키고 개명들을 예, 하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더, 더, 더 이렇게 깊은 예, 이 안에 그런 것은 이제 굉장히 약하고 그 열심히 하고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이에 진짜 그냥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행위만 그렇게 하는 행위만 이제 남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것이 또 이제 음, 이, 이, 이런 생활이 이제 오래되면 왜 이게 위험하냐면 진짜 이 하느님하고의 그 만남, 신앙생활의 가장 뿌리고 핵심인 하느님하고의 만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도 이걸 계속할 수 있다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하느님하고의 만남, 하느님하고의 이 살아있는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냥 오늘 열심히 기도해서 오늘 해, 나는 맨날 아침 저녁 기도했는데 오늘도 열심히 했어. 묵주기도 나는 맨날 했는데 묵주기도 열심히 했어. 나는 성경읽기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하고 정말 내 삶하고의 만나는 교감하에서 예 뭔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서로 이렇게 대화도 오가가고 나를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아갈 길을 찾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이런 이런 어떤 열심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안에서 그냥 싹 이렇게, 이렇게 지워져 버리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면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고백하는 신앙, 정말 이렇게 아 고백되어지는 아 내가 1 0년 전에는 하느님 이런 분이셨는데 아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살아보니 이런 분이시구나. 아 우리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여기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거의 책 바퀴 도는 형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신앙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또 그냥, 그냥 하던 거 계속해서는 뭐 생각을 하고 왜 그런지 뭔가 곰곰이 들여다보고 그래야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내 삶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오늘 왜 예수님 말씀 읽어서 오늘 왜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게 나에겐 왜 아프게 다가오지 왜 기쁘게 다가오지 이렇게 해서 뭔가 깨달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길을 찾고 걸어가는 뭔가 진짜 좀 이렇게 인격적인 진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생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이 이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순례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맨날 그 자리에 그렇게 그렇게 똑같이 뭔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 면 우리가 달라지는데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도 하루도 우리 인생 살아온 내내 단 하루도 다른 날이 같은 날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순례길을 우리 계속 가고 있는데 그냥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열심히 그냥 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아주 진짜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성장하고 자라고 확장되는 신앙생활. 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넓어지고 아 신앙 그래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이 나를 안다는 것을 또 만나게 되면서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만나면서 내가 넓어지고 내 마음도 넓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폭도 넓어지고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받아들이는 것도 넓어지고 예, 이런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인데 예, 그러, 그런 것을 이제 가로막을 위험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새로운 네, 삶도 새롭고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새로움이 있어요 신앙생활 재밌는, 재밌는 것은 맨날 똑같은 일뭐을 계속해서 재밌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제 테니스 이제 배워봤는데 쉬니까 이렇게 쳤다 저렇게 쳤다 막 반복해서 아 이렇게 했을 때잘 하는구나 어, 그러면 이제 뭔가 새로움이 있고 그게 또 전부가 아니야 또 단계가 있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움을 더해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이 하느님하고 거기 관계잖아요, 신앙생활은. 그 관계가 깊어져야지, 그죠? 예, 네. 1년 전, 2년 전, 뭐 10년 전, 지금 관계가 나는 과연 얼마나 관계가 아주 친해졌는가, 하느님하고 아주 그냥 얼마나 친해졌는가, 친밀해졌는가,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그냥 하느님 얘기하러 가면 잘 몰라. 난 그냥 열심히 한 그냥 하는 거요. 뭐, 이 차원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이, 진짜 신앙생활은, 이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이제, 변화,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킨다 보니 예. 하느님, 왜냐면, 우리를 잘 아셔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잘 아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면, 신앙생활 안에, 신앙을 통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확장, 깨달음, 뭐 이런 것이 다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 삶이 그대로 뭐 관계가 안 좋은데 계속 그안 좋은 관계 계속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신앙 안에서 어떤 힘도 잘 길러내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진짜 신앙생활이 안 되면 앞서 얘기한 아 그냥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이거 이것만 남아요 지켜야 되 개명 해야 되는 것들 의무들만 남아서 내가 어디에 나를 스스로 가두느냐? 내가 열심히 했느냐 안했느냐 작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몇년 전에 내가 이렇게 봉사도 시간도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그냥 그걸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숨막히게 가둬버리고 메마르게 할수 있다는 것. 이 틀은 우리 를 우리 신앙을 계속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그 앞서 얘기한 그런 그냥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그런 차원은 하느님이 빠진 채 매우 열심히 한 신앙생활이 될수 있어요 <웃음> 되게 재밌죠? 표현이 하느님이 빠진 채 매우 열심히 한 신앙생활 하느님이 빠진 채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하신 사람들이 볼때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 <웃음> 네, 될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무관한 나의 열심으로 가득 찬그 일에 이제 그런 신앙생활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느님이 나를 이끄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하느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틀 안에서는 네.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이죠. 하느님이 주도하고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네. 그런 것이 아닌 내가 뭐 잘했느냐 안했느냐가 신앙생활을 내가 평가하는 기준이 될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아주 열심히 파게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의 기쁨과 하느님 안에서의 그 충만함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새로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차원에 갇혀 있어서는 마치 물을 다, 물이 을다물다 나왔는데 그냥 계속 그 땅을 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 위안하느냐 나는 오늘도 열심히 땀흘 땅을 팠다. 근데 얻어지는 건 사실 있지 않는데 그냥 그 행위 자체에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 하느님하고의 그 관계가 결여된, 관계가 빠진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를 싱싱한, 싱싱한 생기 있는 그 나무가 되게 하도록 이곳 저것으로 나를 옮겨 심으시는 나를 이끄시는 그래서 물가에 점점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물가에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느님을 뒤로한 채 그냥 내가 열심만 히 내가 하고 하는 것에 이제 몰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아주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은 이제 좀 이렇게 마주할 필요가 있죠. 나에게 그리고 온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주신 생명을 주신 이라는 그, 그참 가볍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생명을 주신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생명을 주신 그리고 온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은 내삶 안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 그 생명의 주님이 어떻게 나를 나내 삶에 어떻게 자리하고 계신가 어디쯤 계시는가 우리 이런 거 조금 이런 거더 열심히 <웃음> 이런 것을 치열하게 우리는 묻고 묻고 물고 늘어져서 찾아야 될 것은 이런 것이죠 또또 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느님 고향과 친족과 그 평온했던 그삶을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느님 하느님이 내 삶에서 어쩌면 내가 나의 삶에서 그 하느님,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느님은 나를 오늘 또 나의 인생 삶 안에서 나를 어떻게 불러내셨는가 하느님 죽어있는 분 아니잖아요 그죠? 하느님 멈춰있는 분 아니잖아요 하느님 그냥 십자고상에 무슨 성상에 그냥 우리가 빌고 절하는 기 위해서 계신 분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네.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느님, 나를 안 불러요? 네. 아브라함만 불러나요? 네. 아니잖아요. 나 아브라함 불렀던 하느님이 나를 네. 어디로 부르시고 계신가? 그 모세를 불러서 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꺼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느님, 그 종살이 하는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으로 이끄시는 그 하느님이 내, 나의, 내가 어디에 매어 있고 내가 종살이 하고 있는 어디에서 나를 끄집어내려고 나를 자유와 해방과 평화의 땅으로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만 종살이서깨닫 그,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를 내가 어디에 매어 있고 내가 어디에 묶여있는 있는지 그리고 그런 나를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셨듯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이끌어가고 계신가 그런 하느님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안에 또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느님이 아닌 우상에 빠지고 또 강한 강대국을 막 기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얄파크한 수를 버리는 그런 나약한 그 하느님을 체험하고도 그 유혹에 떨어지고 그래서 유배를 또 가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모으는 하느님. 우리 둘이 똑같지 않나요? 우리들과, 우리들 얘기 아닌가다. 그죠? 우리도 정말 하느님을 등질 때도 있고 싹못본채할 때도 있고 어떤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헤매고 있었을 때 다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그런 하느님 그런 하느님이 어디에 계신가 나에게는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내 안에서 나의 삶 안에서 나의 하루 안에서 어떻게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초대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느님이 어떻게 살아계신가 나, 내 안에서 그쵸? 그리고 죠그 뭐, 두말할 것 없이 온 세상 온 인류 또 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아들마저 내어 주신 그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오늘 그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자비와 사랑으로 당신이 다가오셨는지 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이루어질 때 그냥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열심히 뭐 많이 많이 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하나님하고의 진짜 여정으로서 순례의 길을 가는 진짜 뭔가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어떤 그 목적 그죠 그냥 맹목적이 되지 않도록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그냥 그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가, 그런 목적을 잘가지고 갖고 있을 때그 목적이 이제 우리를 우리의 목표를 갖게 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계속 걸어서 걸어서 또 순례길을 통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게 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제가 한번 해보는 건데 이걸 한번 이, 이, 이거 이이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이 지금 화면 보이시죠 여기다 직접 써지지 않고 그 뭐야 구글이나 네이버에 멘티미터라고 한번 쳐보실래요? 멘 멘티미터 네이버에도 있네요. 네이버에도 있어요. 그럼 영어로 뭐가 처음에 딱 뜨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하시면 돼요. 멘티미터 에 그냥 한글로 치시면 돼요. 멘은 어이 멘티미터. 거기다가 오늘 한번 이거 한번 시험 삼아 해 보는 거예요. 원래 어디 갔어? 어. 거기다가 지금 제가 화면 공유해 드렸죠. 거기를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제일 위에 네모칸에 네모칸을 딱 눌러 보시면 뭐 엔터 코드 2보트 이렇게 써 있죠? 거기에다 코드 여기 코드 나오죠 지금 화면 공유하는데 11987845 요걸 딱 하고 보트를 눌러보세요 그럼 딱 뭐가 들어가져요 119 그죠 그러면 신앙생활의 신앙 가로치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고 쓸수 있어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에, 거기다가 뭔가를 쓰면 이게 여기에 딱딱딱딱 딱, 딱, 딱 이제 모아져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쓰셨네 누가 이제 그 지우시고 답을 쓰시면 돼요 나는 신앙생활의 목적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그거에 대한 답을 쓰시면 여기 뭐, 그러니까, 뭐야? 익명으로 다 올라오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각자 생각하는 예, 예, 신앙생활의 목적을 좀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들어왔습니다는 이제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우시고 다시 쓰시면 돼요 잘, 잘 되시나요? 잘 하고 계신가? 잘 하고 계시죠? <웃음> 멘티미터 잘 들어가셔서 잘 되나요? 예. 네. 아까 멘티미터 네이버에 이런 데 들어가셔서 1198, 거기 제일 위에 코드 숫자 치는 네모칸에다가 그거 치시면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들어왔습니다. <웃음> 아, 수정 안 하시네. 예, 누가 또한번 이렇게 치시면 바로 여기 올라와요. 이게 아주 효과적이재밌어요 그렇죠? 예, 그냥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답을 찾는 게 각자 각자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나누는 거니까요. 잘안 되시나요? 잘안 잘 돼요? 아하. 마이크를, 안 되시는 분은 마이크를 한번 키고 질문을 해보세요. 저기, 이게 잘 되던데? 그냥 멘티미터라고 쳐서 들어가서 저거 코드 11987845 치면 어, 또 들어왔어요. <웃음> 들어왔어요. <웃음> 들어왔어요. 말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걸 쓰시면 돼요. 어 좋아요. 그죠? 잘하고 계시네요. 음. 어휴 훌륭해요. 네. 여기다 누가 저기 쓰셨다 글씨로 <웃음> 잘못하셔서 아이고 조금만 더 아직 참가자분들이 많이 참고하셨는데 조금 더 네.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 네. 좋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인지 찾는 여정 좋아요. 캬 나오셨네. 캬 감탄하셨네. 본인이 쓰시고 본인이 감탄하셨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신앙의 꽃길을 서로 사랑하며 걸어와 천국에서 하느님을 만나...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꽃길을 서로 사랑하며 걸어와 천국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 어, 보시네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보내신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 어, 좋아요. 하느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사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 이제 어지간히 다 쓰신 거 같네요. 그죠? 네. 그죠? 예. 네. 그럼 이런, 이런 어떤 우리들의 이제 어떤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렇게 있다면 그죠? 이것을 위해서 어떤 목표들이 아까도 이제 나온 것처럼 이제 신앙생활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목표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들이 생기는 것이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것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여정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여정을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적, 목표가 어떤 목표가 생길 수 있을까 그 여정, 그렇죠? 네, 이렇게 각자의 쓴 것에 이제 음, 그죠? 이제 좋은 목적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맞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그걸 이루기 위한 이제 좋은 목표들이 잘 있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잘 수정되어 가야 된다는 거, 네. 그것이 수정돼서. 내가 저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요길, 요거를 이렇게 요걸 통해서 가겠다가 또 이제는 이, 이게 다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걸 이루기 위한 또 다른 목적 또 다른 더또 다른 목표 또 다른 목표가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본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목표라는 것이 조금씩 이제 이제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여정처럼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 다니면 중학생, 뭐 중학생 다니면 고등학생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 목적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 뭔가 예를 들면 기도 영적인 여정으로 영성 뭐 기도로 비유하자면 뭐 이제 염경기도 뭐 이런 거 했다가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묵상도 해보고 예. 그래서 또또더 나가면 뭐 이렇게 이제 침묵도 해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깊어지는 그런 여정이 이렇게 목적을 향해 나가는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들 단계적인 어떤 목표들도 우리가 이제 염두를 해둬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계속 한 가지 이 목적을 향해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이게 익숙해서 난 이게 편하고 좋아 라고 하면서 그 목표를 그것만 계속 하고 있어서는 결코 이제 목적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벌써 한 시간이 어느덧 지났네요. 그래요, 하여튼 오늘 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남도 있고 준비하고 할, 얘기, 할 얘기도 있고 예, 이런 게 저한테도 또 오히려 더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지난 앞서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며칠 굉장히 조금 어, 좀, 좀 지치고 그랬는데 예, 다시 좀 새로운 힘이 예, 이렇게 같이 함께하면서 또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음 모임도 그죠 28일 날뭐 예, 하여튼 더운 여름이라 방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살짝 살짝 유혹이 있는데왜냐면 그랬다가는 또 이렇게 해이해질 가능성이 커서 그냥 하튼 28일 날도 하는 걸로 해서 에, 그때는 뭐 아마 2시에 하고 저녁 8시에 이렇게 두번 다시 똑같이 예전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뭐또 혹시 뭐 나눌 것이 있는지요 없으시겠죠? 예,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예, 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친기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저기 밴드에 올린 그 신부님 그 영상 보셨어요 아 그거 그거 피드백 좀 받고 싶은데 아 이거 참 그거 그거 그거 한번 보고서는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죠 제가 그거 다시 한번 저도 요새 자주 봅니다. 아주 그런,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그거를 다 같이 보고서는 마치기도 하고 마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어허 왜 이러냐.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됐다. 공유 됐어요? 안 됐나? 안 됐죠? 안 됐어요. 예. 네. 아하, 됐습니다. 됐 겁니다. 돼야 됩니다. 아 됐다. 이 서봉세 신부님이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들어가셨는데. 아주 들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 잘 들리시나? 거의 안 들려요 그래요? 거기 본인의 그 저기로 켜셔야 될것 같은데 아는가? 소리가 안 들려요 아하 잠시만요 접근선 바로 가기 총 열한 개음성안내꺼진안 들린다는 얘기죠? <웃음> 원래 동영상도 잘안 들렸어요. 볼륨을 최대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모니터 스피커 이게 아하 이제 잘 들릴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이거, 어때요? 안들려요? 네. 아하 안되겠네요. <웃음> 그럼 각자 저희 밴드에서 보는 걸로 하고요. <웃음>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하여튼 자주 보세요. 저는 자주 요새 보면서 힘을 엄청 얻어요. 아저 저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친기도 바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초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저희들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저희 이 밤을 또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내일 새날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정신 또 새로운 기분으로 또 새로운 생각으로 새하루를 기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